안녕하세요 한주혁입니다. 어,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유니폼에 보이는 버워 파인트에서 후원을 받아 한주혁이 간다 유튜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농구의 고향 미국에서. 농구를 잘하는 형님들과 1대1도 하고 미국의 스킬 트레이너에게 스킬 트레이닝도 받고 여행 느낌의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도 있잖아 아 그래요? 별반지 준혁이 있다어 이거, 이거 준혁이래 뭐야 이거 준혁이 치 너무 길어 <웃음> 아한번 봐봐 진짜 이거 나 뜬거야 나 사진 있어 짐이 갑자기 많아졌어 짐 정리하자 이제 네 아니 지금 공항에 앉아있어요 네형 알겠습니다 도농이 형한 시간 정도 걸리네 한 시간 한 시간? 아, 지금부터 한 시간? 아, 지금부터 한 시간 뭐 할래? 뭐해? 뭐해? 안녕하세요. 이는거 네, 네, 네, 네. 아, 아리왕 사진 아유, 우리 국제했어요지야나 저기서 여기 오는데 지금 한시 나가는 데도 막. 그런게. 오. 아이고 와. 어떻게 왔네 왔어 드디어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 아, 뭐, 뭐, 뭐, 뭐. 제가 미국 왔어요 제가. 야어영부영 하다가 왔다잉. 그러니까 아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오기 전까지 전에 막 나도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달력 보니까 오늘이 일주일 남은 거야. 아 큰일났다 이거 계획도 빨빨 리 해야 되는데. 계 지금 지금 가서 해야지. 이거 이거 이제야 우 진짜 이거. 맞아요 맞아요 택시 태워서 보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아직도 늦지 않았어 준혁아 뭐에요? 택시 타기 <웃음> 야 그냥 여기 온몸에 인앤나우스을 먹었는데 너안 먹어봤지 뭔지는 아냐? 햄버거잖아 이러면서 아... 없지 어때? 형 아직, <웃음> 아직. <웃음> 어디 앉고 어, 야, 야, 어, 야, 야 원래 딱 오면 사이즈 나온 거봐 공항 고마, 나온 지 30분도 안 됐어요 아니 나는 너네 솔직히 좀 걱정됐어 왜냐면은 나올 때 나올 때 사람 엄청 많지 않았어? 지금 때? 지금 왜냐면 시즌이야 어. 유학생들 형같이 이제 거기서 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딱올 때야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방황이지그 <웃음> <많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요 어, 그 어, 어, 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녕하입니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하세하 저는 처음 봤거든요. 공항에서 찍는 어. 거에 어. 진짜 못하더라고요. 형, 어, 그, 어, 어, 그게 어. 형, 그게 빨리 끝난 거예요. 어, 저기서 뭐 되는 가 네. 야간 야경, 어, 여기 약간 죄송이 뜨기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나, 형, 형 그거. 뒤리 뽑아 먹다. 어. 우리 뭐야? 저, 우리 게 많아? 이거, 이거, 유니폼 한번 뜯어보세요. 아거 또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 오조아 뭐하고 있어? 뭔데 이거? 형 붙여볼래요? 봉전 붙였어요 이시끄 잡상이냐 너? <웃음> 말리바리 <웃음> 싸들고 어잡상이냐니잡상이 뭐, 존나 많이 가져왔어 해 준현이 형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 <웃음> 감사합니다 형 나는 베니스비치랑 그런데 그런 가가지고 운 운이, 운이 따라야 돼 이런 거는 응. 왜냐면 그런 잘하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베니스비치에는 가끔 유튜버들도 와, 응. NBA 선수들도 와. 오. 그러니까 너는 운을 진짜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응. 기도 한번 응. 하고자. 진짜, 진짜. 그래. NBA 선수도 재밌겠다. NBA 선수들, 도 오고, 프로페서도 오고, 오케이. 이거 크레이지 레이업하는 이름 뭐였지? 제스? 제스 걔도 오고, 다 이쪽 캘리포니아 있는 애들이야. 여기서 설치해놓고 사대사 a r e some, Dizzy. 가서 하면 되지 그 and c e n 가 o 가 a u p o s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 o n t k n 다 w 다 don't know. I d o 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등 d 1등 t 면 n o w I don't k 하 o w I don't know. I d o n 층에서 o 건데 don't know. 아까 여 2층 2층 나 2층 혼자 오케이 오케이 네. 나 2층 못 올라가 어떻게 안좋아 둘이 가위그해서 1층 바깥쪽인지 2층인지 아 대신 오, 나는 2등 자리할게 그냥가면히 보? 지맞지 준혁이랑 자야된다 씨지금연은어차 잤어요 소리에 잤어요 준혁이랑 이어게도잘못된것 같아 준혁이지자막 그러고 쳐하막때렸는거든잖아 뭐냐 이거 이러면서 아유 이러면서 씨안냄친거 가만히 아... 아... 좋았 준혁이라냐는 거야 너? 야비행기불 끌어줘? 다시 가 잡을게요 소파에 끊어주될까 소파에 소파에 끊어주 소파에 한 이거 줘소파어주면 아닌데? 슬쎄 말이요 같이 강원도 하고 강원한번더해봤 나는.. 아 그렇지 둘이 1대라면 누가 이기? 해볼래요? 어 둘이 1대라면 누가 이기? 강원아 어? 검져요 되겠어? 안될건 니라는데 둘이 1대라면 누가 이기? 어? 죽겠다 내 네. 1대는 못하거든 근데 강원 이 이길 것 같아 <웃음> <웃음> 내가 1대는 안타데 강원 이 이길 것 같아 어. <웃음> 어. <웃음> 그렇게 뭐 걸어야죠 또 되겠어 강원아? 하여튼 니가 지는 게임일 까것 같은데 강점씨는 내가 원래 이길 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거 여기서 이을게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둘이 했을 때 누가 이길 게 없는 데요? <웃음> 아니 너희 누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저요? 솔직히 도춘계 신이라고 봐요 <웃음> 아 그래? <웃음>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남... 강원 이강원이 이길 것 같아 강원 이 이길 것 같아 종현아 네? 어? 지면 저는 형 그럼 형은 용인아들 제가 그리고 진 사람이 아 나랑 근데 둘다 몰라 <웃음> 제가 지면은 실력, 실력을 둘다 몰라 지면은 농구 접을게요 그냥 아 지면 지면 농구 접는 거예요 딱아 지면 농구 하나게요 그냥 그래서 지는 쪽에서 형이 광원이 가면 전 용인아들 갈게요 형딱 봤을 때 그냥 아, 아무나 아무나 걸으라고 응. 대구 간 날에 솔직히 나 아무 주준형이 말고는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얘가 마지막에 한3점세개 연속으로 넣었나 네 개야 그 기억은 맞나? 그거 하나 만나 그게 너였던 거만. 근데 아. 개보록인 건 알아. 네가 놀라서 새끼야. 네가 쏘고. 쏘. 지가 쏘고 지가 놀라 가지고 막. 아, 집에 너무 좀다니까 아, 집에 아, 너무 좀다니까 진짜로. 집에 아, 너무 좀다니까 야, 한 번은 봐야 될거 아니야. 아직 아니, 그냥 봐야죠. 내가 왔어. 집에 너무 좀다니까 아니면은 딱 내일 가서 그냥 몸풀때 보고 딱 정해요. 그냥 바로. 아, 몸풀 때 오케이. 아, 몸풀 때.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아, 열심히 클라다 렌즈까지 준비해서 아, 아, 강원 연퇴하겠네 근데, 근데 용현이 형, 농구점은 뭐해요? 어... 농구점은뭐 하려고? 음... 할거 없는데, 저볼일 없어서 말안 했어요. 저볼일 없어서 말안 하세요. 카메라,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어. 그럼 최피디와 이용현 형의 농구일 때 기대해주세요. 내기할까 뭐, 딱이 친구기 담당, 서호기 담당. 우리 쓰면 야 탱크도 아니고 1번 설 거지? 1번이 살 거지야? 어, 니은. 2번. 이쪽 좀 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통과. <웃음> 3번 통과요. 번 통과. 이거 그러니까 뭐 할래? 나나 100점. 1번0점선브가게리형 내가 눌러? <웃음> <웃음> 잠깐만 너가 뭐라고? 저배0 <웃음> 너는 이오리 너는? 제가 그 빨간색 토키, 그냥 1, 토키, 2, 3, 토키. 순서가 1, 토키, 2, 3, 토키. 토키. 바꿀 줘봐라 아, 전, 전 필요없어 바꿀래요? 나도안 아, 바꿀래 나 갈래 바꿀래요? 아니, 나 갈래, 아니, 너는? 바꾸고 싶요너 바꾸고 싶 너는? 저안 바꿀래요 안바꿀 그럼 안 바꾸는 거래? 그냥, 그냥. 운명이 받아들일래 곰 <웃음> 통과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 <웃음> 마지막 토끼, 토끼 토끼 난데? 통과, <통과는데>? 통과 같은데? 통과 아유,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저번에 청하, 퇴해야될거좀 담아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아, 맛있는이게잘안해 회사는 사람이 걸리더라 응? 회사는 사람이 걸리 뭐야 네가 할 거야, 그러면 설골까지 다 사라 놓을 거예요. <웃음> 깨끗하게 하세요. 잘 준비하겠습니다.